또 왔다 왔어 또 왔다 왔어 씨아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빨리 뭐 하는거야 시끄럽게 나가 공원 내꺼야 나가 오 진짜 에? 나가라고 나가라고 아공을 나가 빨리 시끄럽 죽겠네 나가 나가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거기 거의 다 내가 할 거예요? 나가? 아아 아 나가 여기서 아니, 아니 아저씨 어? 여기 공원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원 다 내가 하는 데라고 나가라고 이 공원에 아실 거예요? 내 거예요? 어 아저씨 뭔데요? 나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이크 이이키파이터 나가나 응? TK 파이터야, 나가. 나가라고많이 많아. 나가라는데, 나가라는데. 어. <목소리>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좋은 거예요? 좋았어, 나가 빨리. 아, 좋아, 어. 나가라고, 어. 나가라고. 어. 아. 아. 아. 아, 진짜. 아이 아. 아. 아. 아, 아, 난 몰라. 어디 왔어? 어디 왔어? 안녕하세요, 왓스왕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컴백 택견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선배 택견은택견 핵견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호신술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상황극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실생활에서 호신술로 쓰기 좋은 기술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네, 칼제비라는 기술이에요. 칼제비는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손 아금으로 상대방의 목을 빠르고 가게 쳐주는 기술이에요. 예법에서는 손을 이렇게 호랑이 발톱처럼 세워서 상대방의 목줄기를 쥐어뜯기도 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기술이라서 일반적으로 어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기제비보다는 칼제비라는 손아금으로 상대방의 목을 치는 기술이 호신술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손아금으로 칼제비로 상대방의 목을 가하게 내리치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목에 너무 큰 통증이 오고 또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작을 일시에 정지시키거든요. 그때 뭐 낙함이라든지 혹은 뭐 낭심착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도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기술은 바로 팔제비로 상대방을 어 정지시켰으니까 바로 뒷걸이라는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이 상황을 보면되는데요 뒷걸이는 발로 상대방의 오금 쪽을 이렇게 걸고 팔로는 상대방의 얼굴과 목이 쇄골 사이를 강하게 걸어서 발은 뒤로 밀고 손은 그 반대쪽으로 강하게 밀어주면 상대방이 완전히 바닥에 넘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 체중을 실어서 상대방을 아. 강하게 바닥에 넘기면 네, 상대방은 또 바닥에 넘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네, 다음 그 아마도 거기서 상대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탈제비 뒷거리 기술을 상황극을 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신술은 네, 최후의 상황에서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호신술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도저히 남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는 점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또 다음에 재미있는 헌배 택견 상황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어?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아... <목소리> 야 왜... 좋아간다 <목소리> 아니요... 도망다 <목소리> 어? 네. <깨달음이> 아, <목소리> 아, 아. 아, 진짜... 아저씨... 아저씨 너무... 아, 진짜 너무 <목소리> 아, 하신 거아요야 해버린 거 봐... <목소리> 야... <목소리> 더더 때리고... 진짜 카페처럼 하라고! 아, 너왜 갑자기 이렇게... 허세가 그, 아, 없어졌어! 다시 다시!